괜찮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타선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최근에 여러분들이랑 그 소통을 많이 못한 것 같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자주 못 올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제가 라이브를 또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냥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 네,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영상이 굉장히 길것 같아요 뭐 편집도 많이 안할 거고요 그냥 오랜만에 뭐 혼술하면서 을 소주에 껍데기 한잔하면서 이런 저런 세상 사는 얘기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 혼술을 거의 끊었습니다 제가 말도 좀 편하게 할게요 네. 혼술을 거의 끊었어요 제가 예전 영상부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좀 혼자서 소주도 많이 먹고 맥주도 거의 뭐 맨날 먹고 이랬는데 요즘은 좀 피부도 안 좋아지고 특히나 이제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좀 사람이 이거에 뭔가 의존하게 되고 그런 게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술을 하지 말자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씩 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팩소주 요거는 진짜 적기 때문에 엄청 아껴 먹고 천천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은 고 소주 조금 한잔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최근에 저 유료 광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만의 그런 컨텐츠를 원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텐데 물론 저는 저제 나름의 방식대로 잘 풀어내려고 그 맹목적인 그런 막 광고, 돈 벌기 위한 광고 이런 거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수익 창출도 안 하고 광고도 안 넣겠습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봐주세요 네. 혹시 뭐 혼술하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하, 해도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오늘은 한잔 할때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만 한잔 합시다. 이이 오늘아 많이 보면 안돼 이거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오늘 얘기할 내용들은 뭐 대략 이런 주제들입니다 네. 뭐 먼저 회사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재밌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궁금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뭐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컨텐츠 기획, 제작 뭐 이런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전문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를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웃음> 나름 전공 살렸죠 네. 대학 전공은 안 살리고 유튜브 전공을 살렸다 제 대학 전공이 이제 정치 외교인데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하여튼 뭐 회사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저는 회사 생활에 대해서도 참이 고찰을 많이 합니다 사실 회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일하는 게뭐 즐겁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고 이게 그렇게 막 솔직히 재밌다고 표현할 만한 그런 종류는 아니잖아요 일이라는 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자고 뭐밥 먹고 하는 시간 빼고 하루에 깨어 있는 시간 중에서 절반을 이일 터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 시간이 불행하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환경이 안 바뀌면 그냥 내가 바뀌어야겠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그냥 이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 재밌다 재밌다 생각하고 다니자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네. 특히 저는 뭐 아직 이제 7개월? 7개월 차니까 배울 것도 많고 다 새롭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가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잖아요 힘들어요 저도 제가 뭐 뭔가 유토피아적인 그런 회사를 다녀서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모든 회사가 다 똑같겠죠 저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뭐 마음대로 안될 때도 있고 막막다 막 때려치우고 막 이런 생각도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제 또내인생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뭐 불평 해봤자 바뀌는 거 없다 내손에다 이러고 야 즐겁게 하자 자 소소한 재미라도 느끼자 뭐 동료들이랑 선후배님들이랑 이렇게 막 부대끼면서 뭐 농담하는 거에서라도 재미를 좀 느끼자 하면서 좀 재밌게 회사생활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한잔더 할까요? 이게 참 이게 200ml인데 1300원이거든요 사실 가성비는 안 좋지 안 좋지만 또큰병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다 먹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거를 혼자 먹고 싶을 때 그냥 작은 거 하나 사가지고 아껴 먹는 네, 그런 편입니다 짠아이다 으아 맛있다 음 껍데기가 너무 몰랑몰랑하네 에휴, 피부 관련되는거 그죠 그래서 나름 이 콜라겐 있는 껍데기로 산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뭐 회사는 잘 다니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유튜브 얘기 를 해볼까요 유튜브 하 유튜브도 참 생각이 많습니다 이게 요즘 제가 전체적으로 뭘 느끼냐면 어, 뭔가 내가 내 삶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회사든 유튜브든 뭐내 일상생활이든 뭐 주식 계좌든 뭔가 좀정체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유튜버가 많습니까 정말 진짜 유튜브 채널이 진짜 수십 수백 수만 개가 될걸요 저는 국내에 10만 구독자가 넘는 채널이 천단 이라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정도로 채널 많은데 과연 나는 잘하고 있나 나는 더난더 더 잘하고 싶은데 나는 내 나름대로 영상도 깔끔하게 잘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게 렇뭐 잘하고 있는데 왜 구독자가 안될까 뭔가 뭐라 하듯지좀 재미를 못 찾는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올리고 나면 재밌어요. 올리고 나,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댓글 달아주시고 하는 거 보면 너무나도 재밌는데, 이제 올리지 않을 때, 뭔가 촬영하지 않을 때, 편집하지 않을 때, 그 공백에 뭔가 생각이 많아져요. 아, 뭔가 재밌는 걸 해야 되는데,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막 머릿속에 지배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재밌자고 하는 건데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생각해봤는데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정말 멋진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욕심 남들은 하지 않는 독보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욕심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알아요 제가 욕심 많은 거 근데 뭐 사람 성격이 그런 걸어떻해 항상 욕심 많고 뭐 그게 제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뭐이 태어났는데 이 살아야지 뭐 저도 2000.. 몇 년도에 했더라? 2019년도에 했나? 2018년도부터 했다 2018, 2019, 2023년 하고 지금 4년째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와.. 오래 했네 생각해 보니까 <웃음> 4년째 하고 있는데 몇달 만에 몇주 만에 구독자 10만이 되는 유튜버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4년 동안 천천히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유튜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근데 뭐그 잘못된 거 아니잖아 꼭 구독자 수가 많아야만 좋은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물많으 좋지 저도 돈도 더 많이 벌고 내가 만드는 컨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이 봐준다는 거니까 당연히 좋죠 근데 근데 제가 진짜 진짜로 정말 많은 구독자 많은 돈 이거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으면 저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걸 해야지 유튜브는 무조건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게 최고잖아요 그죠? 재밌거나 정보가 있거나 근데 나는 좀 애매해 <웃음> 나는 좀 약간 그두개 중간다리 쯤 돼가지고 뭐 하여튼 조금 애매한 그런긴 한데 어쨌든 제가 전화하고자 하는 항상 메시지가 있고 너무 그냥 시간 때우기 용으로는 안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리게 성장하고 있는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 6만 명도 많은 거예요. 어? 네? 나이고 깨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6만 명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솔직히 그죠? 이 유튜브 세상에서는 제가 별거 아니지만 이 전체 유튜브 세상 말고 이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6만 명 구독자 있다. 그건 뭐 대단한 거 안, 대단하다고 생각해도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데 왜 저는 이렇게 항상 고민이 많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좋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과 뭔가 얘기하니까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재밌네요 자 한잔 아 야들 야들 하이 맛있네 인제 무슨 얘기 할라 했더라 응 주식 <웃음> 주식 요즘 뭐 사실 주식 안 하는 사람이 더 없잖아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도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사실 주식 관련돼서 콘텐츠도 만들어 볼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보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저의 경험담을 담은 그런 걸좀 만들려고 뭐 생각도 했는데 아직은 제가 이 짬밥이 안돼 가지고 인사이트도 많이 없고 경험치도 낮기 때문에 안 만들고 있었는데 뭐 오늘 뭐 잠깐 말씀 드리자면 작년 초부터 해 가지고 저는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새해 시작할 때딱 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시작했습니다 목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코로나 막 터지자마자 아주 그냥 지하 방카막 뚫고 들어가 빼는게 그래서 아이고 들어간 참 시작한 타이밍도 기가 막히다 어째 이런 타이밍이 시작했네 하면서 이제 아버지랑 좀 얘기를 또 많이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라? 뭐 3월 4월 되면 갑자기 막 쭉쭉 오르는 거예요 야 주식을 해야 되는 게 맞네 이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안 팔고 이렇게 우량주를 잘사 모으면 우상향 하는 게 맞네 하고 놔뒀지 놔뒀어요 수익률 좋았죠 저는 작년 한 해는 다 빨간불이었어요 4 5종목 넣었는데 아 나는 진짜 주가에 흔들리지 않고 1위 1위 하지 않고 난참 이게 뭔가 성격이 맞다 잘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뭔가 내가 투자한 것도 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잘 투자를 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런데 하, 올해가 참 힘들다 왜냐하면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작년에는 사실 뭐 모든 주식 다 올랐던 거고 그 떨어진 주식 사면 그게 이상했던 거고 그게 결코 실력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뭐 실력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조금만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투자를 했는데 오르니까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진짜 생각보다 공부가 많이 필요한 거구나 특히 이제 뭐 미래산업을 좀 주도하는 저는 그런 약간 혁신적인 기업 이런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기업 공부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가 되고 이제 말 아닙니까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 그냥 사놓고 묻어 놓는다고 오르는 게아니구나뭐 아무튼 뭐 힘냅시다 우리 예. 좋은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저는 어, 지금 좀 사실 이슈가 많잖아요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오를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지수가 떨어져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정말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 저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 그걸 그잘 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 주식으로 아닌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런 거겠죠 수익률 500%를 위하여 하... 자 마지막으로 어, 뭐든지 다 잘하고 싶은 사람 제가 그래요 뭐든지 다 잘하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고 저는 그래요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싶고 유튜브도 잘하고 싶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도 좋고 싶고 영어도 잘하고 싶고 수학도 잘하고 싶고 프로그래밍도 할줄 알고 싶고 피아노도 잘 치고 싶고 하여튼 욕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가만히 못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내가 잘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 욕심을 내서 이루어 내려고 하는 편인데 가끔씩은 그런 게 저를 힘들게 할때 가 있죠. 소위 말하는 번아웃 번아웃이 조금 자주 오는 편이에요 너무 잘하려고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몰두를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마음 편하게 잘못 해도 되니까 뭐 자기계발 이런 거안 해도 되니까 그냥 평범하게 쉬엄쉬엄 살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또 불안해서 안 돼요 제가 그러니까 결국 저는 번아웃이 오더라도 다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그런 거 같아요 참 사람이 참간사해요 그런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다 잘하는 사람이 뭐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사람마다 다 부족한 게 있고 다 약점이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긴 해요 저도 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완벽하지 어떻게 저렇게 다 잘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거든요 있어요 분명 히 있지만 그 사람들도 내가 아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거인 거지 솔직히 다까고보면다 똑같다니까 다 흠잡을 때가 있어요 보면 근데 모르겠어요 요새 조금, 조금 자존감이 조금 낮아졌는지 뭔지 남이랑 나를 좀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사실 가끔씩은 합니다 네.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참 좋은 게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제 생각들이 카메라 앞에다 대고 말하는 것 뿐인데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봐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도 한결 편하, 편하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냥 나다운 사람 한국 타잔다운 사람 윤중 같은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물론 쉽진 않지 내 성격이 원래 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여러분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저가 맨날 그래요 여러분들께 좀더 편하게 다가가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욕심이 많으니까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 더 여러분들 앞에 많이 다가가지 못하게 되고 근데 이제 진짜 진짜 그냥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항상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참복 받았어요 영상 올렸다면 욕먹는 유튜버들도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그냥 뭔가 이슈몰이 하고 돈만을 쫓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컨텐츠들만 만드는 유튜버도 솔직히 있잖아요 뭐 그것도 나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제가 뭐라 비판 안 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항상 응원받고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아요 좋다 좋은 밤이다 다 따라 오케이 딱이네 넘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솔직한 게좀 허심탄회하게 좀 터놓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 발짝 편안하게 다가가 봤는데 취중잔담 네 저는 타잔이니까 지중잔단네 어떠셨나요 솔직히 뭐 이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되지 않을까 꼭 소주를 안 마시더라도 맥주 뭐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 사는 얘기 우리가 다한 가족 아닙니까 구독자 어? 유튜버와 구독자 이게 다 패밀리 한 가족이지 그만큼 지금이 좋으시다 좋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다가가 볼게요 항상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의. 제 모습을 사랑하는 지금의 이한국 타잔을 더 아껴 줄수 있는 그런 한국 타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항상 나눠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몇시지? 1 1한 16분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 거야 서한국 랜선으로 같이 술 마셔줘서 고맙습니다 같이 한잔은 기분이에요 모쪼록 항상 어,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시 이 열정 있게 정말로 열정 있게 열정 열정 열정 있게 네 여러분들 앞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굿나이트